<웃음> 아빠... 응? 아빠, 근데 멸치는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안 잡아먹혀요? 그건... 음, 멸치가 큰 물고기처럼 몰려다니기 때문이지. 그게 왜요?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도 여러 사람이 거들면 이겨낼 수 있는 거야. 어떻게... 자, 아들!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응? 혼자 해결하기보다 함께! 딱 협력해서!!!! 하나 둘! 하나 둘! 인가.. 시 i z 둘 o n e 이렇게.. t s nice young a n w e w e n w e down to m o o o